부평구가 제4기 마을활동가 13명을 위촉했습니다. 최종 선발된 마을활동가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성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부평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민관공동교통안전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3월 마지막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3일 2022년 부평구 마을활동가 위촉식을 열고 제4기 마을활동가 13명을 위촉했습니다. 부평구 마을활동가는 부평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공동체를 직접 찾아가 활동 과정의 어려움을 살피고 행사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전문가인데요. 특히 올해는 권역별 모임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연대하며 상호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성장 지원을 위해 위촉된 마을활동가들은 2년 이상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거나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시행하는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됐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 부평구 마을활동가가 코로나19에 지친 마을공동체를 위로하며 부평구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22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 대정초등학교 일대 스쿨존에서 민관공동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부평경찰서와 교통관련단체,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해 홍보 피켓과 어깨띠 등으로 운전자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섰는데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수칙 교육과 홍보는 물론 운전자를 대상으로 스쿨존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전속도 5030 준수 등도 홍보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교통문화지수 1위를 기록하는 등 교통안전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 캠페인 외에도 지난 16일부터 어린이 교통교육장 부평꿈나무 교통나라를 재개관하는 등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부평구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부평구 북의 이동 주민자치회는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본 동해안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유숙희 주민자치회장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피해가 복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브웨이 인천 삼산점은 삼산 이동 지역 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 20곳에 샌드위치 200개를 기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훈훈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2022 청소년 동아리 콘서트 와우가 지난 19일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 4층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와우는 Without Worry의 줄임말로 걱정 없이 마음껏 하다라는 뜻인데요. 올해 총 4회 개최 예정인 콘서트 와우는 청소년 수련관 소속 댄스 동아리와 밴드 동아리를 중심으로 지역 내 학교 동아리 초청 또는 협력 공연도 기획하며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부평구는 관내 반려견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소유주의 주소가 인천 광역시로 되어 있으면 접수가 가능한데요. 접종 기간은 오는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며 광견병접종지정동물병원 27개소에서 진행됩니다. 지정동물병원 목록과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부평구 경제지원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식당과 카페 등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됩니다 일회용 컵, 일회용 용기, 일회용 수저, 이쑤시개, 비닐 식탁보 등이 금지되는데요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까지 규제 대상에 해당되며 현재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된 비닐봉투가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금지됩니다 식품 접객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발 즉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개인컵이나 다회용컵을 이용하는 등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 시계가 있습니다. 1947년 이래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이 시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소중한 지구의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시계가 0시를 가리키면 지구는 멸망한다고 합니다. 2007년에만 해도 11시 55분을 가리키던 이 시계는 2020년부터 100초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단위로 세던 종말 시간도 초단위로 바뀌었는데요. 이 시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구를 아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4월 1일,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에 따라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구 종말 시계를 늦추기 위해 함께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하합니다